나... <웃음> 엄마. 어. 엄마 하지 마. 반통 끝내. 끝내. 엄마 한번더 해볼게. 응. 그 반은 언니 줘. 다 먹으면 안 돼. <웃음> 다했어 잘했어! 다안 해. <웃음> 너무 예뻐. 페린이 이런 옷 싫어? 응. 음, 이런 옷이야. 그럼 어떤 옷이 좋은데? 음, 핑크색 위에 안에 핑크색 옷. 어떻게 맨날 핑크색 옷만 입어? 아, 그래요. 너 검은색 좋아한다며? 음. 핑크색? 응. 지금 핑크색 없어. 아, 핑크색. 사줄게 그러면. 그럼 지금 사줘야이이거 이따가 이거. 이따가 이 이따가 이거. 이따가 이거. 이따가 이거. 이따가 이거. 이따가 이거. 이따가 이거. 이따가 이거. 이이 좋아 검은색이때리는 음, 지금, 음, 이거 있다가, 나는 테리 좋은데 너네 <웃음> 지금 울고 있다 검은색 푸드티가아그럼음 이거 있다가 다들 오늘지 뭐 이거 있다가 오늘 뭐 갔다가 응음 음. 핑크색 옷하고그 다음에 다 이거 이 핑크색 옷 입은 거 어때? 어, 그래. 얘는 어떻게 말해? 얘는? 얘는? 어, 얘는 우리 테리 따뜻하게 다리 감싸줘야지. 그러지. 너, <웃음> 간지럽히는 거 아니야? 간지럽힐 수도 있지. 아! 그냥, 간지럽혀! <웃음> 테리야, 오늘 너 머리 풍성해 보인다. 또? 아 어떡해. 머리가 나야 돼. 그럼 머리 뒤쪽해서 아니, 머리 되게 많이 풍성해졌어. 어떻게 그려? 너무 좋은거지? 어? 너무 좋은거지? 아니 진 머리 자를래 머리 자른다고? 응 왜? 아는내마음이야너 마음은 알겠는데 <웃음> 그런데 너공주처럼 머리 기르고 싶잖아 <웃음> 이렇게 머리 기르고 싶다 엄마처럼? 응 엄마도 그럼 자를까 머리를? 응안돼안 돼? 안 돼? 머리 잘했다며 저번에 어 맞아 어떻게 알아서어제게알라서 <웃음> <웃음> 언니도 뭐에 저번에 미용실 가서 잘랐다며 맞아 땅콩이는 엄마가 잘라줬지 그래 땅콩이 땅이 이제 털쓰금많이 난거 같더라아 그래? 그러면 엄마 또잘라줘야되나 그럼 그어머 어떡하지? 응 음, 어떡하지 타다보자 응 음. 그리고 또 탕어보자 또고양이또 터키보다. 또 모다기보다다모든 <웃음> 응. 동물들이 먹는다 누가? 아 그래? 누가 응. 먹어? 브 모티브 모티브 모티브 모티브 모티브 모티브 모티브 모티브 모티브 모티브 모티브 모티브 모티브 동물랑 사람은 동물이 어떻게 다 다쳐있나? 아니래! 증성해봐 차렷, 어쩌셔잘 다녀와